자, 2022학년도 6월 고위화학원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매우 쉬운 문제죠. 자, 뷰테인, 아세트산, 에탄올 중에 탄소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골라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화합물이라는 게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그런 물질을 말하는데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골라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뷰테인은 탄소와 수소니까 탄소화물 맞고요. 탄소, 수소, 산소로 결합한 아세트산도 탄소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탄올,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모두 탄소화합물이 맞겠네요. 그래서 1번은 가나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나트륨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인데 이제 개수를 구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중학교 수준의 매우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 생성물 Na2O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아 나트륨의 원자수는 총 4개가 돼야겠지 그래서 A는 4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 산소 원자가 두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산소 원자가 두개가 되려면 B는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의 4라고 한다면 음, 정답은 4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문제까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자 화학의 유용성에서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화학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식량 문제, 의류 문제, 그 다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화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그 중에서도 나일론 최초의 합성 섬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합성 섬유는 대량 생산에 어, 가능 대량생에 가능하면서 의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학생 A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값이 싸지게 되었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흡수성이 조금 낮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 다음 이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면서 질소 비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의 증가에 기여를 하였다 학생 b 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거문제, 주거문제 해결에 철, 시멘트, 콘크리트가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를 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성 C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B, C 5번이 되겠어요. 자, 오비탈 전자배치죠. 질소 원자에 대한 오비탈 전자배치인데 가를 보시면 1s의 2개, 2 s 두 2개, 2p의 세개가 싸움원리, 훈퇴 규칙, 파울리의 베타원리에 베타 원리에 모두 만족하는 바닥상태의 전자배치가 되겠어요. 자, 근데 나를 보니까 여기에 2s오비탈에 채워지지 않은 채로 2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졌죠. 그래서 아, 이 녀석은 싸움원리에 위배된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를 보시면 여기에 채워지지 않고 여기에 먼저 채워졌잖아 그러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불안정해집니다 즉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는 전자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란 얘기죠 즉 훈트의 규칙을 위배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싸움 원리를 위배하거나 훈트의 규칙을 위배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다 라고 하겠죠 근데 파울리의 베타올리가 위배가 되면 어, 불가능한 전자배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가는 바닥상태의 전자배치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나는 싸움원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전자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다는 파울리의 베타올리를 만족한다. 파울리 베타올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최대 두 개까지만 들어가고 그때 반드시 피핀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두개가 들어가며 스핀 피 방향이 모두 두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낸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만족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분자식과 기체의 양이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수소 원자의 양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1몰일 때 수소 원자 그거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1몰일 때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나는 1몰일 때네 개의 수소 원자가 존재하겠죠. 3몰이 그리고 얘는 1몰에 1몰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분자의 몰수를 고려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H2 분자가 2몰 있으니까 2를 곱해서 총 4몰에 수소 원자가 들어있다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 나와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잖아 그러면 아 8g이면 2분의 1몰에 해당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 CH4 2분의 1몰에는 어, 수소 원자가 2몰 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리터가 있는데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도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0.5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나그 다음 다순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데 포도당의 분자량 분자량 하면 뭡니까? 1몰의 질량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포도당 Wg을 모두 물에 녹여서 1몰농도의 용액을 만드는데 그때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1, 아 뭐냐?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잖아. 즉 1몰농도 곱하기 1리터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 1 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따라서 분자량이 180이니까 W는 180g 이렇게 집어넣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 가에서 만든 수용액 1몰농도 500ml를 물을 넣어서 A몰농도 1L로 만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1몰농도 곱하기 500ml는 a 몰농도 곱하기 1리터, 1000ml 이렇게 계산을 해서 A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피와 몰농도는 반비례하잖아. 자, 그래서 어, 여기에서 몇 배가 됐어? 두배가 됐죠. 그러면 몰농도는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1배, 절반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라풀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A는 얼마가 나와? 0.5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W는 180이니까 180의 절반인 90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A가 기체와 관련해서 수행한 탐구 활동인데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H2와 CO2에 뭔가가 같다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도시 1 기압에서 수소분자 1개의 질량으로 24리터의 질량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예를 들어서 수소 한 개의 질량이 1리터다라고 한다면 24리터 이렇게 나오면은 아 24개의 질량이 나오게 되겠죠. 즉한 개의 질량에서 24리터의 질량을 이렇게 어, 24리터의 질량으로 한 개의 질량에 나누게 된다면 뭐가 나오게 돼? 아 H2의 24리터 일때의 분자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개의 질량이 1리터라면 어 이렇게 나누면 24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한 개의 질량분에 24리터의 질량 하면 24리터일 때의 H2의 분자수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분자 한 개의 질량으로 아한 개의 질량을 이렇게 24리터로 이렇게 나누되면 24리터일 때 CO2의 분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때 구한 부, 값은 바로 기억은 분자수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결과, A와 B 값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어떻다라는 가설이 있어? 가설이 같다. 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가설이 옳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기억은 분자수. 그 다음, 같다. 같다. 같다라는 것은 A와 B가 같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가설이 옳다는 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어,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8번 문제는 바닥 상태의 원자 X와 Y에서 잘 보셔야 돼요. ES와 E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원자 상태니까 전자수는 곧 양성자수고, 그것은 곧 원자번호를 뜻하는데, 바닥 상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싸움 원리에 만족하도록 기본적으로 1 s 오비탈엔 전자가 두개가 일단 무조건 채워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 p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졌다면 2s오비탈도 반드시 두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2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네개의 전자는 채워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이 5분의 3, 5분의 2인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세개 두개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게 p 오비탈이고 어떤 게 s 오비탈이야? S 오비탈은 전자가 세 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요게 S 오비탈, 요게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S 오비탈은 전자가 두개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 세 개, 두개 해서 총 일곱 개의 전자가 들어가니까 원자번호 7번 질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네는 개수비가1대 1이죠. 1대 1. 근데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s 오비탈은 전자가 최소한 두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아, 두개두 2개, 개로 같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도 1s에 두 개, 2s에 두 개, 2개, 2p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원자 번호 몇 번? 6번의 탄소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는 x가 y값보다 큰 거를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양성자수 너는 원자번호 7번 6번이니까 양성자수 더 많고요. 자 질소 홀전자수 몇 개입니까? 3개 탄소는 2개 이렇게 되겠죠? 홀전자수도 많게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질소의 오비탈 전자 배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질소는 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몇 개? 5개가 되겠고요. 탄소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수도 더 많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리은 디귿이 되겠어요. 자 산소이온과 산화이온이죠. 플로리나이 플로린 원자 상태를 이렇게 비교하는게 되겠는데 자 그때 전자수분의 중성자수 그 다음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의 비율을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녀석의 양성자수는 어, 여기다 쓰지 말까? 자 양성자수는 8개, 9개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중성자수는 몇 개입니까?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뺀게 중성자수니까 너는 8개. 그리고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뺀 거니까 중성자수는 중 10개가 되겠어요. 그 다음 전자수는 몇 개야? 마이너스 2가 의미운이니까 양성자수보다 두개 많아야겠지? 전자수는 10개.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양 원자 상태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보다 큰 거,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보다 큰 거는 플로리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1보다 작은 것은 산화이온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니은 볼까요?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일보다큰것즉 중성자수가 많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산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고 이 녀석은 양성자수보다 중성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로린 여기가 산화이온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자 보기를 볼까요?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산화이온이다 어, 맞는 보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의 전자수, 니온은 플로린이죠플로린니 전자수는 원자 상태니까 원자 번호와 같은 9개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디귿 전자수가 양성자수가 많은가? 이 말이 뭔 말이야? 음이온인가? 라고 묻는 문제잖아. 그치? 굳이 보지 않고도 아 음이온인가? 를 묻는 문제예요아 음이온? 예스! 해서 가로 적절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이 되겠어요. 자두 가지 화학 반응식인데 일단은 개수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탄소와 수소로 돼 있는 녀석이 산화되면 즉 산소와 반응하면 연소 생성물로서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탄소 수만큼 탄소 수만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수소 수의 절반만큼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원자수 비교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탄소수만큼 음, 탄소 네개의 탄소수만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수소수의 절반만큼 물이 생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산소 원자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산소 여덟 개네개 하니까 총 12개의 산소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6이 들어가냐? 아니지 왜? 여기 이미 산소가 두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는 몇 개가 돼야 돼? 10개가 돼야 되니까 B는 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자, 동그라미 기억은 이산화 탄소다. 맞죠? 그다음 미은 a는 2, e, b는 5니까 합은 7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가와 나에서 물 1몰이 생성될 때 반응한 O2의 양은 가가 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가는 물 2몰이 반응 생성되려면 산소는 2몰이 발생해야 돼. 그래서 나 가와 같은 경우에는 1몰에 O2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만 물 1몰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얘는 4몰이 생성되려면 5몰이 반응해야 돼. 그럼 얘가 1몰이 되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5몰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분의 5몰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5가 1보다 크니까 자, 틀린 보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AB가 xg이 있고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AB2yg을 첨가를 했습니다. 자, 그때 xg과 yg을 이렇게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보시면 아주 큰 힌트가 나와 있죠. B의 원자량비의 분에 A의 원자량의 비율이 4분의 3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자량의 비율은 곧 원자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너 원자량 4, 너 원자량 3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B는 원자 분자량이 얼마가 돼? 7이 되겠지. 7. 자, 그리고 여기가 4V 리터, 5V 리터 있는데 부피와 분자수 몰수는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아, 너 4V 있어? 그러면 4몰 있어. 너 4개의 분자가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량이 7인 녀석이 4개가 있으니까 Xg은 28g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AB2Yg을 넣는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 녀석은 똑같이 4개고 그 다음 28g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5 v 리터 즉 5개 5몰 있다는 라 뜻이잖아. 근데 이미 여기에 3 m 이 들어갔으니까 너는 1몰 o 1개의 AB2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의 원자량이 3, B의 원자량이 4니까 너의 분자량은 3 더하기 8 해서 11이 되겠습니다. 11의 분자량을 갖는 녀석이 한개 있으니까 11g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Y분의 X, 11분의 2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용의 가와 나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A와 B의 질량이 같다. 즉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같다라고 했고 B1몰의 질량은 6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나와있는데 용액 100g에 20%의 용질 A가 들어있으니까 요 안에 용질 A는 20g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용질의 양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20g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기억, 가에 녹아있는 A의 질량은 20g이다 B도 마찬가지로 20g 녹아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니은 나의 몰농도는 3분의 1몰농도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미리리터를 어떻게 0.1리터로 바꿔줘도 되겠죠? 뭐밀리몰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60분의 20이니까 3분의 1몰에 해당하게 되겠어요. 즉 0.1L분의 3분의 1몰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3분의 10몰 농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 물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용액이 100g이니까 여기에서 의 물의 질량은 얼마가 돼? 80g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의 용액의 질량을 계산하려면 요 밀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밀도와 부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용액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100ml에다가 1.1g per ml를 곱하면 용액의 질량은 전체 용액의 질량은 얼마가 나와? 110g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물의 질량은 얼마가 되나요? 물의 질량은 용액 110g 중에 20g이 B라고 했으니까 물의 질량은 90g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의 질량은 농지를뺀 물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자 X부터 Z에 대한 건데 원자 상태니까 전자수가 곧 원자번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 다섯 개가 있으니까 너는 원자본 5번, 붕소고 홀전자 수가 1입니다. 그리고 싸움원리, 어 그리고 홈트의 규칙, 파울리, 베타울리 원적하게 뭐, 만족했을 테니까 바닥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얘도 보니까 1S, 2S, 2P, 3S, 3P 싸움원리를 만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총 13, 원자번호 13번, 13개의 전자으니까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의 바닥상태 홀전자수 몇 개야? 10, 1, 2, 3, 2, 1, 0 외우고 계시죠? 1, 0, 1, 13족은 한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전체 전자수는 몇 개야? 9개니까 플루오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피에 네개밖에안 들어갔는데 3 s 에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 말은 아, 들뜬 상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까? 자이 P오비탈에 네개가 채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홀전자 수가 하나잖아. 즉 홀전자는 바로 요게 바로 홀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네개가 채워지려면 산소 원자같이 쌍으로 있는 게두개 이렇게 있고 하나 하나 이렇게 있는 반면 홀전자 수가 여기에 하나 있으려면 여기에는 홀전자 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배치돼야 돼? 아, 이렇게 배치되고 이렇게 배치돼야 되겠죠. 어, 너무 멀리 썼나? 어. 자, 여기에 홀 전자가 이렇게 요 하나가 요구되니까 e p 오비탈에는 세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쌍으로 배열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홀 전자가 하나가 나오는 들뜬 상태가 되겠죠. 어. 자 보겠습니다. A는 1이다. 알루미늄의 바닥상태의 전자배치에서 홀전자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 X부터 Z까지 바닥상태의 원자는 X와 Y 두 가지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디귿 Z에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자 그러면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 s 해서한개 2S 이렇게 채우면서 두개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e p에 두개 하나 하나 채워 줄 수도 있지만 그럼 홀 전자가 몇개 나와 버려? 세 개가 나와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야만 채워져야만 홀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수는 쌍으로 들어간 오비탈 수는 네 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에요. 가부터 다의 주양자수의 총합은 6이다라고 했는데 이 주양자수는 자연수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1, 2, 3뭐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4 이상이 들어가면 이제 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 2, 3밖에 가능한 게 없고요. 자 그다음 l 값은 가가 나와 다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L값, L값은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0이면 S오비탈, P면 어, l이 어 1이면 P오비탈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첫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밖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반드시 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도 0, 얘도 0, 그리고 얘는 1 이상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정을 해보는데 자, 만약에, 만약에 어, 뭐라고 해볼까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1이고, 이 녀석이 0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즉, 어, 이 둘의 방위양자수가 갖고 이 녀석이 방위양자수가 크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소원자라면, 수소원자 수소원자라면은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없이, 쥐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3, p 오비탈로서 에너지 준위가 다른 녀석보다 무조건 커야 되거든, 그렇 자, 그런데 에너지 준위가 가가 다보다 더 작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녀석의 방위 양자수가 0이고 이게 p라면은 이거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 녀석 이 녀석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지금 현재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가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0과 1이 아니구나 그럼 뭐가 돼? 얘가 1이고 얘가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가가 되겠고요 이 P 오비탈이 됩니다 근데 이 가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것은 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다가 되겠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그 방위 양자수가 같으니까 3S 오비탈 그럼 자동적으로 이 녀석은 나하고 1S 오비탈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네요 자 보기 볼까요? 1번 가의 모양은 구형이다. 어, P오비탈이니까 아형형이 되겠고요. M 플러스 L 가는 3. 다도 3이니까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 자기 양자수는 나와 다 모두 S오비탈이니까 자기 양자수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가 같다.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천천히 푸셔야 돼요. 자, 가와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같다. 중성자의 양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1모를 때 중성자부터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중성자가 없잖아. 원자번호 1번, 그치? 수소 원자는 중성자가 없으니까 질량수도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자번호 8번 산소에 들어있는 중성자는 몇 개야? 여덟 개예요. 요거는 1몰일 때잖아 근데 2분의 1일몰이 들어 있으니까 요 안에는 4몰의 중성자가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 번호 8번입니다. 그럼 중성자가 몇개있다는 얘기야? 18에서 8을 빼면 10개가 들어 있는데 이거 방심하시면 안 되죠. 어, O2 산소 원자가 2개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몰 안에는 1몰 1몰에 어, O2 안에는 20개의, 20개의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얘가 몇 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성자의 양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4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을 이렇게 넘기면, X는 얼마가 나와? 5분의 1이 되어야만 3몰의 중성자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 5번의 1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자 이때 A와 B의 개수는 알려줬지만 C의 개수는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응 상태를 보니까 A가 13g 들어있고 B가 Wg 들어있는데 4리터, 4몰, 4개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응해서 이 B가 모두 사용됐습니다. 한개 반응물 동그라미 쳐야겠죠? 어, w g 이 모두 반응했더니 A와 C만 남았어요. 자, 거기에 W그램을, 아니, X그램에 B를 추가했더니 C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계 반응물이 되겠고요. 여기에 는이 A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녀석도 이렇게 한계 반응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자, B를 집어 넣었는데도 2L, 2리터, 2L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만약에 여기서 A가 모두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데 A의 개수가 더 커. 그래서 A가 많이 줄어들고 이 녀석이 조금 생성되면 전체의 이 부피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A가 많이 조금 감소하고 C가 많이 증가한다면 그러면 2L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A가 소모되는데 처음과 나중에 부피가 똑같다는 건뭘 말하냐? 아, A가 소모되는 만큼 C가 그만큼 똑같이 생성된다라는 뜻을 의미를 해요. 그 말은 곧뭘 말해? A와 C의 개수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첨가 반응할 때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어그 개수가 그 반응물과 생성물이 개수가 같다는걸 의미를 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A와 C의 합이 2리터인데 A가 모두 소모되는 동안 C의 부피가 처음과 똑같다면은 A와 C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A와 C가 2리터야, 개수가 같대. 그러면 처음에 A가 있었던 양도 2리터, 2몰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 전체 4리터, 3몰이 있었으면 B도 이몰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이몰이 모두 반응해. 근데 개수비는 1대 2거든. 1대 2대 1. 1대 2대 1. 너두 개가 모두 반응하면 너는 얼마 소모돼? 하나 소모되고 얘는 하나 생성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2몰 모두 반응하면 얘는 하나 반응하니까 하나 남고요. 그리고 C는 한개 생겨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몰의 A가 모두 반응하려면 얘는 몇 몰? 아, 2몰, 즉 2리터가 모두 반응해야만 이 1몰을 모두 어, 없앨 수가 있겠지. 그래서 X는 2리터에 해당하는 질량인데 그때 2리터가 w g 이되으니까 이게 X와 똑같다고 라볼 수가 있겠어요. 자, 따라서 C는 1이고요. X는 W니까 아이 둘의 곱은 어디 있어? 어? W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서 이 둘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 A와 c 의 A와 C가 있었는데 A가 소모되는 양과 어 A가 소모될 때 이때 둘의 부피가 같다라는 것은 B가 얘네들 A와 C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아 그래서 A와 C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일몰의 부피가 24리터인 XY, 아, 가나다의 이런 어, 기체의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4분의 1몰의 질량이 11이니까 요때이 녀석의 질량은 얼마가 돼 분자량은 1몰 44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의 질량 즉 4분의 1몰이 8g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y2의 질량 y2의 질량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아네 배를 해줘야겠죠 일몰이려면 그래서 32g이 되겠습니다 y2가 32니까 y는 얼마가 나와 16이 나오고요 요 값이 32고 전체가 44니까 x는 얼마가 나와 12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가 12리터니까 2분의 1몰에 해당하고 그러면 2분의 1몰이 44g이니까 1몰이면 88g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88이다. 자 이때 x가 12라고 했어. x가 12라고 했거든. 그러면 4z, z4가 얼마가 돼? 어, 얼마니? 12를 빼면 76이죠. 76을 4로 나눈다면 어떻게 됩니까? 76을 4로 나눈다면 z는 19가 이렇게 되겠죠. 88에서 12를 빼면은 76. 네개의 Z가 76이니까 4로 나누면 19. Z의 원자량은 19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가 16이고 이 녀석이 16이고 어 16. 그냥 암산하죠? Z2는 38이야. 16 더하기 38 그러면 54. 아이 녀석의 1몰의 질량은 54가 되겠습니다. 근데 54g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몰에 해당하는 값. 아 24리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보기 볼까요? Z의 원자량은 19고 y 원자량은 16이니까 Z가 더 크다. 그리고 A는 1몰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24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먼저 전체 원자수부터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나의 전체 원자수는 5개 가의 전체 원자수는 3개입니다. 이거는 1, 몰에 들어있을 때지? 근데 1g에 들어있는 이라고 한다면 전체 분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분자량은 88이고 가의 분자량은 44죠? 음. 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 1이 되고 아, 이 비율은 5대 6이 됩니다. 가가 더 크네요. 그래서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7번에 3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다. 이때 이 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화살표가 그려진 나무판은 이렇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홀전자, 짝지 않은, 짝지지 않은 전자가 세개 짝지어진 전자가 이렇게 어세개가 있는 여섯 개의 나무판이 있는데, 자, 여기에 원소를 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때 나무판이 두개만 필요한 게 리튬과 베릴륨이 이렇게 있대요. 어,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하나니까 너 하나 너 하나 쓰면 되겠지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면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3개가 쓰이는 건 뭘까요? 3개가 쓰이려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들어가면 은 3개의 나무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번호 5번에 해당하는 붕소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럼 4개가 쓰이려면 하나 더 써야 되잖아. 왜 바닥 상태니까 바닥 상태니까 어, 이 쌍으로 온게 하나 더 들어올 수 없죠. 그러면 훈트의 규칙이 위배되니까 그래서 하나 둘셋 4개가 쓰이는 거. 원자번호 6번에 탄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요 5개 짜리인데요. 5개만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다섯 개를 쓰려면 싸움 원리에서 1s에 요거 쓰이고 2s에 요거 쓰이는 거죠. 그러면 2p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딴, 딴, 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 그러니까, 아, 여기에 나머지 요세 개를 쓰는 거, 원자번호 7번에 질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 딴, 딴, 딴, 딴, 요게 가능하죠. 여기 가능하지 그래서 아 원자 번호 8 번에 산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또 뭐가 가능해 딴딴딴딴딴 딴, 딴, 딴, 딴. 요건 안되죠 왜 나무판을 다섯 개만 써야 되거든 다섯 개만 써야 되는데 이미 요거랑 요거를 썼어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쌍을 갖는 전자쌍에 나무판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하나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아,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남아있는 전자 쌍을 가는 게 나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건 안 되고 요거 쌍 하나 쓰고 요거 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두 개를 이렇게 가져오는 전자배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 이런 거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X는 붕소이다. 아, 기억. X는 붕소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Y의 원자가 전자수. Y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니까 탄소는 14조이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티귿이액 뭐냐 어 빗금친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4가지다 라고 했는데 질소와 산소밖에 안돼요 왜? 나무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두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x2의 분자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낸건데 자 x 질량수가 a인 x와 질량수가 a플러스인 x의 원자량 각각 a와 a플러스이고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와 a가 만나고 a와 a2플러스가 만나고 a A2 플러스 a2플러스가 만났는데 그때의 존재 비율이 얘네 둘은 3대 2나 알려주지만 얘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여기에서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x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x퍼센트. 그 다음 얘가 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x제곱대 x, 아이고, e x y 대 y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그러니까 아이 녀석은 x의 제곱의 비율로 그 다음 이 녀석은 e x y 의 비율로 이 녀석은 y의 제곱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대 값이라고 했잖아. 제곱이니까 얘네들을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9대 4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아, 9대 4니까, 9대 4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어, 3 곱하기 3, 그리고 얘는 4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가 나오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3대 4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네. 어. 9대. 아이고. 3을 곱해야지 제곱을 해 버렸네. 제곱 안 되죠? 3을 곱해서 9대 4이렇게 돼야 되겠어. 아유, 9대 6이 돼야겠죠? 상대값이니까. 실수로 제곱을 했어요. 9대6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9가 되려면 9가 되려면 얘는 3의 제곱, 3의 제곱이고 그러면은 x는 3이다라는 뜻이죠. x는 3. 그럼 여기에서 x가 3이니까 아 이게 나오려면 y는 1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xy가 이 xy가 6이 나와야 되고 x가 3이니까 아 y는 1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1 6 9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16분의 9의 비율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는 4분의 3 75%를 이렇게 의미를 하겠어요. 그 다음 y는 전체 16개 중에 하나니까 y는 y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4분의 1 25%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 자연계에서 어 질량수가 a 플러스 2인 a들의 존재 비율은 3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니은, 자연계에서 이 녀석의 분자수는 얼마? 16분의 9만큼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음. 자, 그 다음 이 녀석의 분자수는 16분의 1입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9대 1 해도 돼. 어 그래서 어, 9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 다음 디귿 x의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1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 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a인 녀석이 4분의 3의 비율로 있고요. 그리고 a 플러스 2인 녀석이 4분의 1의 비율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올까? 4분의 3 a, 4분의 1a니까 4분의 4a a고 그 다음, 4분의 2니까 2분의 1, 0.5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 그네분뭐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했었죠? 여기가 A고, A 플러스 인데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3. 이 녀석의 존재 비율이 4분의 3이고, 요 녀석의 존재 비율이 4분의 1인 지점. 아, 그러면은 전체 인데 어, 네칸 중에 한 칸이니까 여기에는 A 플러스 0.5.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A, 어쨌든 A 플러스 1은 절, 절대 아니겠죠. A 플러스 1이 평균 원자량이려면 너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정확히 50대 50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얘가 75%, 얘가 25% 이렇게 존재하니까 아 A 쪽으로 조금 더 쏠려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절대 이건 아니다. 왜? 이거면 반반 정확히 50대 5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9번은 몇번이니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양적관계 마지막 문제죠 자 a 플러스 b 가2 c 가 되는 반응이고 그리고 b 의 분자량 분의 a 의 분자량이 2라 나왔으니까 너의 분자량 1 너의 분자 량 이라고 합시다 아 그래서 너는 분자량이 2 너의 분자량은 1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이거죠. 반응 E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다. 아, 그러면 한계 반응물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W가 한계 반응물인데 여기서 B는 줄었고 A는 그대로잖아. 그치? 어, 그래서 줄어든 이 녀석이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이렇게 실험 1에서는 어, 이일이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이 이렇게 1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B의 분자량이 1이잖아. 그럼 이 녀석 1g이라면 아 B 한 개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B 한 개가 모두 반응하면 C는 최소 얼마가 나와야 돼? 1대 2의 개수를 받으니까 아 C는 최소한 두 개의 C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기체의 양은 생성물과 남은 반응물이니까 이 e C 더하기 뭐가 남아야 돼? B가 모두 반응했고, 자, 그리고 2분의 2, 1이 되려면 4분의 2가 돼야겠죠? 그래서 A가 두개 남은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선 A가 모두 반응하고 B가 6g을 넣었는데 B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 여기에서는, 어, 뭘까요? B는, B는 한개 이상 반응했겠죠. 즉, 여기에서 2분의 1이 되려면 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C보다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 그래서 3C분의, 이렇게 한번 해보죠. 3C. 그러면 얘가 3C고, 그러면 B가 얼마가 남아야 돼? 3B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6분의 3으로서 이게 2분의 1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는 6b거든 6b 6b가 이렇게 있죠 왜냐면 b의 원자량이 1이기 때문에 6개의 b가 있어 근데 여기서 3개가 소모됐잖아 그럼 c는 몇개 만들어져야 돼? 6개가 만들어져야 돼 6개가 왜? 개수비가 1대이니까 즉 b가 3개 반응했다면 얘는 6, 6이 6 이렇게 돼야 된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안된다 그러면 6분의 3이 안된다면 6분의 3이 안된다면은 8분의 4는 될까요? 어? 4C 그리고 얘가 4C 플러스 뭐 얼마가 돼야 되나요? 아 4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그러면 대, 말이 되나 봅시다. 6B에서 4B로 2가 두개 감소했어. 그러면 C는 그보다 두배 만들어야 되지. 4C 4C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 10분의 5, 5 해보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는 B가 2개 반응할 때 C가 4개 네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W가 이렇게 반응해서 EA가 남았잖아. EA가 남았잖아. 근데 여기선 W가 모두 다 썼단 말이야? 즉, 남아있는 EA가 모두 반응하는 동안 C가 몇 개가 생겼죠? 처음에는 W 중에 일부를 썼을 때 E 씨가 만들어졌는데 E A를 모두 더쓰니까 C가 두 개가 더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 E A가 남아있는 E A가 모두 반응했더니 E C에서 4 C가 됐다는 얘기야. 그 말은 A가 소모되는 것과 C가 생성되는 양이 같다.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A는 뭐다? 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C가 4C가 만들어지려면 얘는 얼마가 모두 반응해야 돼 4A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4A는 몇 그램이야 하나에 2이니까 너는 8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a는 뭐니? a는 어디 있어? a는 2. 그리고 w는 네 개의 a의 질량 8 해서 합이 4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